이 영상은 블로깅포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깅포 제이드입니다. 지금 옆에는 코리오스의 코나님께서 와서 이오스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좀 길어져서 1, 2편이 있는데 1편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오세요. 이오스 전송 관련 그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있으니까요 거기 참고하시고 이편 지금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나 단체들이 이오스, BP, 블록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 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지 보상 때문에? 일단은 뭐 BP가 네. 사실 뭐 말을 풀어보면 블록 프로듀서고 블록 생성을 통해서 신규 발행되는 이오스 토큰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채굴 사업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이오스 증인, 이오스 블록 프로듀서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형 거래소부터 시작해서 네. 굉장히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던 뭐 게임회사나 음. 어떤 외국의 대, 대형 기관들까지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음. 상황이거든요 음. 이렇게 비피 경쟁이 치열해진 거는 그만큼 이오스 생태계의 어떤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서일 음.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오스라면 일반인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블록체인 대비나 서비스들이 진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의 어떤 다양한 큰 회사들이 비피로서 음. 뛰어들지 않았나 싶어요. 네. 지금 비트코인에서 POW로 이제 채굴하는 뭐 비트메인이나 이런 큰 채굴 회사들도 네. 이오스 맞아요. 비피가 <웃음> 되기 위해서. 네, 맞아요. <웃음> 많이 노력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 실제로 그래서 우지한이 운영하는 네. 비트메인의 엔트풀 이 EOS BP로 참여를 했고요. 아. 그리고 F2풀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채굴풀로 유명한 음. 기업이 있는데 거기도 EOS BP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업체들에서도 음. BP로 뛰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게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미래가 조금 기대되는 EOS 체인의 채굴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음. 피 터지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도 있고 네. 해외의 어떤 큰 회사들이나 이런 데, 단체에서도 나오는데 네. 점점 스케일이 커져서 아. <웃음> 믿음도 더 가고 있고 음. 좀 무섭기까지 해요. 아. 굉장히 큰 회사들에서 나와서. 네. 음. 그러면 혹시 이 BP가 네. 21개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늘어날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 그 21개라는 숫자가 메인 BP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음. 사실 예비후보군까지 해서 총 예비후보군이 100팀이거든요. 아. 그래서 총 121개 팀이 아. 이오스 토큰의 블록 생성에 대한 그 보상을 받아 갈 수가 있어요. 음. 뒤에 있는 예비후보군들은 사실 블록 생성 빈도가 음. 메인 BP들보다 많이 떨어져요. 네. 근데 그래도 어떤 서버나 노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연간 보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게 있어야지 얘네들도 맞아요. 예비 후보군을 구성하고 있을 네네. 테니까요 혹여나 이 메인 BP 중에서 어떤 블록 미스를 자주 일으키거나 음. 어, 블록 생성에 필요한 서버나 어떤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음. 역량이 부족한 BP가 발생하게 되면 음. 이 BP는 투표에 의해서 바로 탈락하게 되고 음. 이 예비 후보군에 있던 예비 증인이 이제 올라와서 블록 생성을 하게 되죠. 음. 그런 식으로 사실 이 예비 증인들도 끊임없이 메인 BP들을 견제하고 음.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음. 예. 감시를 할 거예요. 네. 아 자기 자리를 위해서. 그렇죠. 자기가 메인 비피가 되면은 네. 그만큼 더 많은 블록 생성을 할수 있고 네. 더 많은 블록 보상을 받아갈 수 음. 있으니까 음. 그런 경쟁이 계속 있겠죠. 음. 네. 안 그래도 또 다른 질문에서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네. 노드 수가 너무 작아서 사실 네. 보안에 걱정을 <웃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관리 시 서로 경쟁하고 서로 감시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 아무래도 서로 메인으로 올라가기 위한 음. 경쟁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오스 토큰홀더의 입장에서도 이 메인 BP들 그리고 예비 후보들까지 어떤 제대로 된보안성을 제공하고 있는지 충분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지들을 감시하고 어, 투표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네. 블록 프로듀서 그 선출이 매 라운드가 126초예요 아. 그래서 126초마다 계속 증인 선출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사실 근데 투표자, 토큰홀더 입장에서는 이걸 매번 투표. 투표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웃음> 네. 어, 네. 지금 뭐 스팀 블록체인의 증인 선출이 그런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고 있다는 걸 그냥 표시해두면 음. 그게 계속 매 라운드마다 변경하지 않는 한 아. 자동투표가 되고 네. 그래서 뭐 투표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보다가 어이 메인 BP 또는 이 예비 후보 BP를 끌어올려 주고 싶다 음흠. 아니면 이 예비 이 메인 BP에 투표했던 걸 내가 철회하고 싶다 음. 싶으면은 그때 이제 투표권을 활용해서 투표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새로 갱신함으로써 음. 그 126초마다 있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흠. 내가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하면은 그 다음 라운드에서 이게 반영이 됩니다. 네.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 EOS 토큰을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락업이 걸려요. 음. 그래서 이걸 뭐 어떤 다른 곳으로 전송하거나 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게 3일이에요. 음. 그래서 내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코인을 락업하면 3일 동안 묶이게 되고요. 아. 3일 동안 락업하게 되면 이오스 기반의 데비나 서비스를 런칭하게 될팀 중에서 EOS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런 팀들한테 대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와 동시에 CPU나 네트워크 자원을 임대해 줄수 있습니다. 음. EOS 토큰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를 들고 있다는 건이 BP들이 제공하는 컴퓨팅 자원의 10%만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 같은 그냥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이 10%만큼의 컴퓨팅 자원의 권리를 음. 데팀한테 임대해주고 할수 있는데 음. 그게 이제 투표를 했을 경우에 락업되는 그 3일 동안 가능한 겁니다 네. 음. 그래서 뭐 투표를 철회하거나 투표 기능을 다시 없애기 위해서 그 스테이킹을 취소하지 않으면 음. 사실 계속 이거는 갱신되는 거고 음. 투표를 철회하거나 이 스테이킹을 취소하게 되면 은 3일 뒤에 락업이 풀리게 되고 이걸 내가 거래소에 옮겨서 팔거나 아니면 음. 다른 사람한테 전송할 수가 있는 거죠 3일 전에 네 그러면 이오스는 왜 이름이 이오스인지 아,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막 음. 누구는 에오스라고 부르고 이오스라고 <웃음> 부르고 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오스로 좀 정립이 된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해서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는데 음. 뚜렷한 답변이 없고 응. 그리고 블로그 측에서도 약간 열린 결말처럼 <웃음> 약간 그 의미를 열어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커뮤니티나 네. 홀더들이 추측하기로 응. 뭐 새벽의 여신인 맞아. 거는 이제 다 아니까 응. 새벽의 여신이고 그리고 어 OS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잖아요 네. 그래서 Everything's Operating System 응. 해서 하거나 아니면 Everyone's Operating System 응. 해서 EOS다 응. 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EOS 아시다시피 한글로, 한글 자판으로 치면 이제 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댄이 한국 사람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도 <웃음> 네.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 뜻이나 의미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네. 그런 거 좋죠. 여러 네. 가지 열린 결말. 그쵸, 맞아요. 아, 네. <웃음> 그러면은, 이 옷들을 지금 <웃음> 뭐?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탑 10이 있나요? 이게 그 이오스도 어쨌거나 뭐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 위에 있는 토큰이고 이더리움 음. 기반의 토큰이다 보니까 사실 지갑을 열어보면 대형 홀더들을 다 트래킹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누구인지는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래서 <웃음> 지금 사실 상위 뭐한 5% 1% 에 있는 지갑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거래소 지갑이나 음. 아니면 진짜 고래들일 경우가 있을 텐데 음. 뭐 고래들 이오스 고래로 유명한 사람은 사실 <웃음> 이 근데 말해도 되나요? 제가 안 되면은 자를게요. <웃음> 아, 아 네네. 일단 이오스 <웃음> 거래로 조금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뭐 중국 중국 응. 리샤올라이라고 해서 응. 이솔에 씨가 있고 응. 그분이 이오스를 많이 들고 있고 실제로 이오스 BP 팀들에게도 많이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응. 그분이 있고 뭐 그밖에도 그 이오사이오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블록원 측에 응. 있는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 개인 보유량이 상당할 것으로 음. 예상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정도 네. 그러면 코남님은 뭘 하시다가 네. 코인에 관심이 <웃음> 가셔서 지금 이렇게 코남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아 저는 2016년도에 처음 이제 코인 투자를 시작했는데 음. 제가 직장 생활을 2년 정도 딱 했어요. 네. 만으로 이제 2년을 채우고 나니까 조금 그래도 모인 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투자할까 하다가 네. 사실 뭐 물론 적금도 들었고 어 그랬지만 그러고도 조금 남는 돈이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굴려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것저것 찾다가 한게 사실 주식은 잘 모르겠고 네. 이미 약간 레드오션인 것 같고 그래서 샀다 보니 이제 블록체인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막 비트코인 살 때가 제가 한 80만원 이때 어? 샀거든요 그래서 제 코남TV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영상이 어. 그거예요 비트코인 5분만에 구입하기 해서 코인원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막 구입하는 영상인데 거기에 보면 비트코인이 100만원 이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때 영상 처음 찍을 때 그래서 그때 막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인터스텔라의 옷장 뒤에서 막 <웃음> 소리치듯이, 어, 다 사라고. 디즈 <웃음> 저사라도 다 사라고. 다 사라. 부모님 돈다 끌어모아서 다 사라고 막 소리치는데, 어쨌거나, 그때는 그래도 그 직장생활에서 모았던 목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래도 시장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웃음> 네. 투자 실력과는 무관하게 조금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래서 수익이 좋다 보니까, 돈이 생겨,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음, 아, 이거 좀 아예 블록체인 업계로 이직해서 음. 전 이쪽에서 뭔가 커리어를 좀 쌓아보고 싶다라는 음. 욕심이 생겼고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업계로 이직도 하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그거예요. 제가 직장을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코인 투자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 할애하기가 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코인은 사실 공부도 해서 맞아. 해야 되는데 네. 백서를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거의 다 영문 백서여서 음. 백서 보기에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뭔가 블록체인도 생소한데 코인 공부하기까지 되게 힘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누군가는 이거를 직장인들한테 쉽게 표현해주고 쉽게 설명해주는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 코남TV를 만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코인 알려주는 남자 줄여서 코남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음. 네 그리고 제가 뭐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지만 코가 커서 <웃음> 코남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냥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어, <웃음> 사람들 기억하기 쉽게 예, 코남으로 가자 해서 하, 시작하게 됐어요 음. 음. 그러면은 네. 코인 설명해주는 남자에서 네. 왜 이오스 덕후가 돼서 이오스 알려주는 남자가 돼가고 어, <웃음> 계신지 그게 사실 처음 코인 막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보고 하고 막 공부하고 이런저런 코인들을 사보고 하다가 음. 접하게 된게 이제 처음 접한 게 스팀이었어요. 스팀을 접하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콘텐츠들이 굉장히 어, 양질의 콘텐츠거든요. 그런 양질의 콘텐츠들이 자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데는 사실, 사실 스팀 블록체인의 스팀 코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저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조금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영상 만드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뭔가 컨텐츠 만들어내는 거 좋아하는데 음. 그런 컨텐츠들이 사실 지금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냥 좋아요 받고 팔로워 늘어나고 음, 끝이잖아요. 네. 근데 스팀에서는 이게 실제로 어떤 데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네. 거다 보니까 이거 스팀 블록체인을 접했을 때 굉장히 뒤통수를 때려 맞은 것처럼 <웃음>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고 음. 스팀 블록체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만든 사람을 알, 음... 공부하게 됐고 음... 그게 이제 덴나리머였고 네. 덴나리머가 그전에 만든 비 c 어나 스팀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이오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고 빠져들게 된것 같아요 사실 덴나리머가 비 c 어 그리고 스팀을 통해서 어떤 얻어낸 실험값들 네. 네. 그런 시행착오들을 더 어떤 집대성해서 네. 이제는 진짜 수많은 뎁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음. 플랫폼과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음. 이오스에 조금 빠지게 됐습니다. 블록 액티비티, 블록체인 액티비티 해가지고 네. 어떤 블록체인이 제일 활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나를 보면은 네. 사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보다도 스팀이랑 b c s 가 제일 많이 활동이 네. 활동량이 제일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데네르먼을 정말 천재라고 네. 생각하면서 뉘오스에관심이 네. <웃음> 많이 가지는데 오늘 네.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시청자분들에게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마지막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뭐 블로깅포제이드 님도 그렇고 코남TV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더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지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활동해주시는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혹여나 저희가 뭔가 모르거나 잘 어, 실수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렇게 잘 알려주시면은 음, 저희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시청자분들, 다른 시청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조금 다같이 으쌰으쌰해서 한국 블록체인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저도 이바지하고 싶고 호남TV나 블록인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웃음> 네, 아 그리고 이오스 커뮤니티는 사실 제가 단언컨대 네. 한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음. 튼튼하고 건강한 커뮤니티가 코리오스거든요. 네. 그래서 코리오스 많이 방문해주셔서 활동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고 예. 그 블록체인 생태계에 있어서도 이오스뿐만 아니라 전체 블록체인 생태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또 봬요. 안녕.